이거 이거 이거 이거 중대한 중대한 크리티컬이야 중대한 크리티컬이야 나 궁극기 잘못 썼어 자 좋아 보자자 자, 정글 먼저 가운데 먹고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계획을 짜자 계획을 먼저 짜고 정글은 동움이니다 일단 위에 올라가면 블루과 위에 나올거죠 아 그거 파란거 나오면 파란거 먹고 내려와서 레드 먹고 위로 올라가서 가재군 먹고 밑으로 내려와서 또 가재군 먹고내려벨5될거예요 레벨, 레벨 5 되자마자 여기 바퀴 배워서 밑으로 내려가서 그때 잉을 가지고 핑거을 잡고 걸먹 이걸 성공하면 아주 완벽한 정글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오케이? 위, 아래, 위, 아래, 계속 피션보다 안 해주고 다가구까지 먹어주면 완벽한 조의 역할이 끝납니다. 그럼 인도 기대할 수 있다. 좋다. 자, 그러면 어이 샵뭐 하냐? 아나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거든?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 근데 아, 이렇게 망해버렸네? 계획은? 원래 제 계획은 저거였어요. 여기 다 먹고 네. 아 니들 뭐해? 아레벨5돼내갖고 어? 지옥에 밖퀴 배워서 어? 왔다 갔다 해서 어?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계획을 다 망치고 있어 니네 진짜 아, 누구나 그럴 듯한 계획은 갖고 있어 한데 쳐 만기 전까지 이건 내 거지 와이 자식아 헛보척척 죽어 죽어 죽어 너들로 와 토끼까지는 안될것 같아 한 마리 더한 마리 더 있죠 한 마리 도 있죠 제라 올라 일로 와척아 와. <웃음> 행복해 일로와 촥! 저 때려죽여 죽여, 죽여! <웃음> 아 좋습니다 4 어, 0 포인트 넣어주면 아, 7 0분아못 들어갔다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왜왜왜왜왜 이어어 어! 쪽 어, 어, 어? 이쪽으로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웃음> 어손 다친다 손진친다 가자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야이 자식들아 그거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거야 내거줘줘줘 줘, 줘, 줘. 주세요 망했다 내 개명 내 개명 망했다 야이 자식들아 안녕히 계세요 아스타들은 <웃음> 항상 태권당수 아 뚜시 아, 어깨, 태클, 원치, 태클, 팍, 팍! 잠깐, 파일이? 먹으러 뭐, 와라? 이거 알아? 나이스, 좋아. 그럼 이건 내 거지. 벌금 해주고, 요 원, 투, 어깨. 자, 먹었습니다. 좋아요. 자, 파일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후! 죽어! 죽어! 파일이 죽어! 오, 파일이 죽어! 음. 자, 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냠냠! 아이, 맛있어! 좋아.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좋아요! 지옥의 막퀴 지옥의 막퀴 어, 아, 좋아요. <웃음> 좋아. 나의 계획이 아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개딱지, 오, 어, 간장게장에 먹을까? 일로와, 개딱지 자식아. <웃음> 일로와, 일로와. 아, 원, 아, 투, 아, 스트레이트, 아, 더킹. 일로와, 플래시, 아, 나이스, 빠밤. 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일로와. 저이 자식아. <웃음> 아우 oh, 잠깐만 우리 고스트 위험하거든요 고스트 위험하거든요? 크로스! <목소리> 초! 그렇죠, 좋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아 이씨 게딱지 일로와 오 많이 컸구나 우리 개딱지가 많이 컸구나 아크로 촥. 그렇죠, <목소리> 너이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다죽여버릴거야아원투 <목소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촥. <목소리> 아,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밑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이렇게 맛있는 정글을 우리 팬텀이는 먹지 않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인데 아 정말 음식들을 가려서야 안 되겠어. 내가 먹어줘야겠어. 어 이거 봐 얼마나 잘 먹으니까 레벨업을 잘 하고 얼마나 이렇게 튼튼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밑 한번 도와주러 갈게요.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토끼 너 실수해 지금. 거미 지금 누구를 괴롭히는 것이냐 일로와일로와이기탁씨일로와 <웃음> 와, 오! 간장게장 해먹자 간장게장 일로와 왔다 일로이 자식아 일 이야 주어 오! 지금 어? 어? 어? 어? 어? 리자드? 일로와 오늘 영고기를 해먹자 이말이야 일로와일로와주아 <웃음> 아, 재밌어요 좋습니다 맛있다거 이거 이거 이이이설이에이설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거거거야거거 이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가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런이수 이거 이가 이거 이거 막거막거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야 해요 <웃음> 어, 어 게임이 이렇게 지다니 아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얘들아 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아내 이건 내 실수야 아 안돼 네. 아, 아 계획이 말짱 꽝이야 궁을 잘못 썼어 자 이번엔 정글 알통 몬이 아니네 나야? 아저아 아, 제라오라가 뭐야 아니 네 정체가 뭐야 도대체 그걸 왜 먹어 그럼 아알 수가 없네 도대체 먹고좀할줄 아는데? 백숙먹고좀 똑똑한데? 어? 그 너가 먹어? 뭐지? 뭐지? 왜 자꾸 이상해지지? 게임이? 일로 오시고! 죽으시고! 너는네명이라서못 버티죠! 안 되죠! 따 죽으세요! 우리 바이리가 아무것도 못하지요! 일로 오세요! 어디 가세요! 죽어! 죽어! 죽어! 막타! 좋아요! 지금 그냥 계획이고 뭐가 없어! 계획이고 먹가 필요 없어! 그냥 본능이 이끌린 대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망했어! 망한 거 같아요. 오, 우리 정글 라이너로 됐어요. 저는 그냥 레벨업 하겠습니다. 아 후쿠 후쿠 후쿠 바디블로. 오 잠깐만, 저 막아야 돼. 적들하고 같이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때 여기 숨어서 제라오라 온다. 제라오라 지금 까불, 까불죠, 까불죠? 까불죠? 까불죠? 까불죠? 까불죠? 까불죠? 어디? 잠깐만, 지금 아니, 지, 아니 저거 냅둬, 냅둬, 냅둬도 되거든요. 어차피 쟤네들못 넣는, 못 넣는데? 어 나와? 어 나와, 너네 죽엉. 죽어, 죽어, 죽어. 너네, 뭐, 어떻게 할 건데? 우라우라우라우라 죽어! 어, 일로와, 가디안 죽어, 말이야! 어떻게 할 건데? 1, 2, 3, 4,! 아, 이게 다 계획된. 나이스,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피 채우고 오겠습니다. 좋아, 레벨 13 되고, 완벽하게 이기는거야 썬더 막타 먹고, 계획한 대로 다시. 자, 로트무 막으러 갑시다. 좋습니다. 어, 어, 어, 너 일로와. 오디 오디 오디 오디 오디 이거, 이거 너무 아프다 이거 좀 막아주라 얘들아 야야 야! 근육문 너무 잘 껐어 이거 가디안만 최대한 막아주도록 할게요 오오오가디안 어? 어? 어? 무리했다 가디 무리했다 가디안이 무리를 하셨네 가디안이 무리를 하셨네 가디안 무리하셨어요 주공 주공 아 이거 도망갈게요 도망갈게요 잠깐만 이거 썬더야 썬더 썬더 얘들아 썬더 썬더 썬더 썬던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안돼! 안돼, 니 아니, 아니, 아니, 어디 어디가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디가? 어디가? 어디 아니, 아니, 야 아니, 야안아 도안 보고 또딴거 보다가 망했어요 이럴 순 없어